네버나이트 소속 유연이 프로입니다. 아유, 어야 점프로 좋은데 격시니까?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제가 스텔스 블루라는 공을 가지고 왔는데요 스텔스 블루가 샌딩된 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초반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은 이제 끝에서 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초반 마찰보다는 어 백엔드에서 약간 잘 받아주는 약간 음, 느낌이고 이게 언제 어디서나 약간 필요할 것 같은 볼 언제까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약간 강한 볼, 센 볼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약간 이런 볼이 항상 필요할 것 같은 느낌? 강한 볼, 센볼 찾지 마시고 컨트롤하기 편한 쉬운 스페이스를 찾으세요, 여러분. 어, 아, 잘한 것 같은데?